연기가 정의가 확장이 되는데 음 정의가요? 네 오. 첫 번째로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는데 음. 여기서 사는 그 수용회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는 네.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네. 근데 이게 그 한계점이 있는데 이게 그 수용에 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, 어... 이수요행에서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안 내놓으면은 거기에.